이번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흑열전구와 함께 보낸 이슈몰아보기 아, 중국 인터넷 정르. 실명제 도입 트럼프 오. 미국에서 중국의 틱톡과 스토리아. 위챗을 금지하다 라이엇게임즈 비인가 r p 충전에게 강력대응 동물의 숲 3개월만에 2200만대 판매 젤다보다 많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세계적인 게임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늦어도 9월부터 전국적으로 게임 실명 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시스템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현재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 제작자들에게 이 제도를 참여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중국의 게임 정책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9년 중국에서 게임 규제를 위해 출범한 기관인 SAPP는 18세 미만의 중국 청소년들은 평일에는 90분 주말에는 3시간밖에 게임을 플레이하지 못하는 강력한 셧다운제 정책을 도입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셧다운제를 확대하기 위한 이유로 플레이어들은 아이디 번호와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거대 게임 기업인 텐센트와 네디즈는 이런 셧다운제를 돕기 위해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해당 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국가적인 검증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텐센트에서 주도적으로 도입한 얼굴인식 시스템이 유력해 보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 사는 데는 다 똑같다고 중국의 청소년들 또한 이런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부모님이나 가짜로 만들어낸 신분증을 도용해서 나이 인증을 하거나 나이를 속이기 위해 고객센터와의 통화를 할때 스스로 목을 졸라매 이런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이런 방법을 파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게임 규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보다 더 보수적으로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는 중국의 게임 규제 최근 들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판화와 한국보다 더한 셧다운제 때문에 심지어는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과연 점점 검열이 강화되고 있는 폐쇄적인 중국의 정책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이어서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최대 게임회사 텐센트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7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5일부터 중국의 회사 바이낸스 텐센트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바이낸스는 틱톡을 텐센트는 위챗을 만든 회사로 유명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에 12억 명 가량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위챗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정보 수집 기능으로 중국의 공산당이 미국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될것 이라며 위챗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였습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이란 쉽게 말해서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명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속 권한으로 입법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법적인 지트키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텐센트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572조로 삼성전자의 약 2배에 달하며 한때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을 앞설 정도로 엄청난 수준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나아가 전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제작사 라이엇게임즈의 지분을 100% coc와 브롤스타드로 유명한 슈퍼셀의 지분도 84%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매출 순위 10위를 달성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세상인만큼 중국 기업이라고 해도 미국과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서로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편입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텐센트의 주식은 약 10% 한화 89조가 하루만에 증발하였으며 같은 중국 회사인 알리바바의 주식 또한 상당히 떨어지는 등 벌써부터 중국에 악재가 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중국은 물론이며 미국에서도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라시아 그룹의 애널리스트 폴 트리올로는 미국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였으며 컨트롤리스크 컨설턴트 벤 우트리프는 미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모두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측에서는 미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가 안전을 핑계삼아 외국 기업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면서 미국의 패권적 형태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위챗의 퇴출만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텐센트와의 거래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중국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인도의 주권과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라며 틱톡과 위챗을 포함한 약 59개의 어플들이 차단을 당하였는데요 틱톡의 최고 경영자가 인도전자정보기술부에 편지를 보내 인도의 정보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인도의 서버를 증설하고 투자와 채용도 늘리겠다라고 하였으며 심지어는 중국에서 인도사람들의 데이터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당국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등 거의 뭐 울며 불며 틱톡의 차단을 풀어달라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재안이 등장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유럽 등 거의 대부분의 법인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상대적으로 약세인 SNS의 영향을 키우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는 정부가 매각 수익 중 일부를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를 지지하겠다고 표명하는 등 현재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미국의 틱톡과 위챗의 제재는 어디까지 퍼져나게 될지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라이엇게임즈에서 비정상적인 rp충전을 진행한 모든 계정을 정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많은 유저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2019년 1월에서 2020년 2월까지 충전한 계정에 대해서만 처벌이 진행되며 2월 이후에 대한 처벌들은 추가 조사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조사에서 밝혀진 유저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충전한 RP의 미납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계정이 정지 처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비상적인 RP 충전방식은 각종 SNS와 BJ들을 통해서 홍보를 이어 왔는데요 업체들의 판매방식은 RP를 기존의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업체들은 대포폰 등을 통해 rp를 충전한 이후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법을 이용하여 중간에 돈을 빼먹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때문에 라이엇게임즈에서는 개통 3개월 이하의 휴대전화 결제 한도 제한 계정과 동일한 명의의 휴대전화로만 결제 가능 r p 선물하기에서 휴대전화 결제 제외를 실시하는 등 여러가지 결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들을 주로 광고했던 bj들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사과문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유저의 글을 보면 라이엇게임즈에서 엄청난 금액의 청구서가 도착한 걸볼수 있는데요 이에 라이엇게임즈는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하나 요금이 미납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업체에 금액을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할인된 금액만 납부하거나 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제출한다면 법적 절차의 증거로 사용하는 대신 대금 일부를 조정해주겠다 라면서 피해자들에게는 관대함과 동시에 업체들에게는 강경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행위들은 라이엇게임즈의 정책 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저촉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를 지속해왔었는데요 참다 참다 드디어 미납금 납부라는 초강수를 둔 지금 앞으로 이런 강경한 라이엇의 대책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위치 신드롬을 일으킨 동물의 숲이 우리 생각보다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 8월 6일 닌텐도는 자사의 2020년 2분기에 실적을 발표하였는데요 3월 20일에 출시된 동물의 숲이 출시 3개월만에 판매량 2,200만장을 돌파하였고 닌텐도 스위치는 6,100만대가 넘는 판매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순이익이 무려 50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출시된지 3년이 넘은 닌텐도 스위치 최고의 베스트셀러 젤자의 전설 야생의 숨결의 약 1860만대 출시 2년이 넘은 슈퍼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이 기록한 1999만대를 단 3달만에 따라잡은 어마무시한 기록인데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동물의 숲이 약 1063만장이 판매되었으며 그 기간동안 처음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한 사람중 50% 이상이 동물의 숲을 플레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일본 미국 유럽의 전체 타이틀 중 40% 이상을 차지하였죠 조금 흥미로운 점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다운로드를 통해 구입한 타이틀이 전체 판매량의 55.6%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닌텐도의 주식은 코로나 파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약 51%가 상승하는 등 현재 세계 경지가 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실명제 도입,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 등 이번 이야기는 차이나 스페셜이라고 해도 될 만큼 중국 관련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좋으나 싫으나 세계 시장에서 무시못할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